지금부터 이제 프리미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어도비 홈페이지 한번 가볼래? <웃음> 어도비 홈페이지 진짜 어도비라고 치네. <웃음> 어, 맞아. 어도비를 딱 가면 처음에 어도비닷컴이라고 치면 뒤에 kr부터 있잖아. 원래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사이트가 다 있거든. 처음에 딱 접속하면 우리 그 IP를 알아 얘가. 그래서 한국 사이트로 이동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글 전용 페이지가 하나 나오지 자 어도비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쭉 많은데 여기 보면 주요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제품 보기 있지 여기 네. 들어가면 어도비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얼마나 있는지 안 볼까 포토샵은 알지 이미 쓸줄 알지 네. 이미지 편집 음, 하는 프로그램 합성이나 음. 라이트룸은 사진에 대한 것만 하지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많이 쓰지 라이트룸 많이 쓰고 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이런 <웃음> 디자인을 만약에 그려야 된다? <웃음> 네. 포토샵에서 그면 돼. 네. 근데 일러스트에서 할수 있는 거지. 일러스트는 이런 뭔가 사진이 아닌 어, 요소들을 그리는 도구. 근데 이두개 차이가 뭐냐? 그러면 포토샵은 비트맵이야. 점으로 구성된 거고. 그래서 확대를 하면 깨져. 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차방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야. 그러니까 원이 있잖아. 원을 포토샵에서 그리면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그래서 확대를 하잖아. 점의 라인, 이 원의 라인 부분 확대를 하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계단이 만약에 원이 까만색이었다 치면 까만색 원과 흰색 배경이잖아. 그러면 이 가장자리가 찌글찌글해 보이겠지. 그래서 그 계단 그 사이에 네모를 회색을 채고넣었 지가 알아서 그럼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부드럽게 보이겠지 네. 그래서 계단 현상을 없애버리거든 네. 그거를 네.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 이라고 불러 네. 그리고 그걸 없앤다고 해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네. 안티 엘리어싱 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여기 적용이 돼 있지 그래서 부드럽게 좀 보여주고 네. 일러스트레이터는 네. 원을 만든다고 하잖아 그러면 라인으로 만들어 네.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지 우리 공식이 파이제곱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그 공식에 따라서 만들어져 결국 파이제곱이 우리 이차방 정식이잖아 음. 그런 개념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커진다는 말은 반지름이 커지는 거잖아 네. 변수 하나가 바뀌는 거지 네. 그래서 계산식으로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얘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화질 깨짐이 없어 네. 그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지 근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 포토샵보다 색표현수가 작아 그래서 사진과 같은 총 천년색 뭐 굉장히 많은 그 색을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음.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그책 있잖아 네. 책 만들 때그뭐 편집하는 그런 기능인데 잡지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레이아웃이 전형적이지 않잖아 그런 아, 네. 거할때좀 인디자인을 쓰면 일러스트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좀 쉽게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인쇄를 하면 한장한장 한장 프린트 개념이 아니라 어 얘를 큰 전지를 잘라서 나중에 이렇게 막 하거든. 막앞 뒷면에 개념이 막 존재하잖아. 네. 그런 것들을 막 계산을 좀 해주면, 하리콤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해주는, 이제, 아예 인쇄 전문? 음. 그런 도구라고 보면 돼. 요 XD라고 하는 것들은 앱 만들 때 있지. 네. 테스트 하는, 프로토타이핑 해주는 그런 도구야. 요건 앱 개발자나 웹 개발하는 분들이 쓰는 거. 음. 그 다음에, 음. 여기 러시라고 있는데, 네. 이러시라는 프로그램은 좀 애매한 프로그램이야. 음, 프리미엄인데 굉장히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 어. 기능이 진짜 없어. 음. 근데 처음 다루는 사람들은 쉬울 수도 있겠지. 음. 프리미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할 프로그램이고, 한 20년 넘었지, 그지? 내가 대학교 때보다 있었으니까, 아주 옛날 버전이 있었으니까. 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쓸만해졌는데, 내가 옛날에 다룰 때만 하더라도, 네. 정말 노가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걸.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네. 또 컴퓨터 사양도 많이 타고, 뭐 조금만 작업하면 죽어버리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었어 근데 지금은 웬만한 프로덕션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영상편집실이라든지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애매한 게 프리미어는 촬영된 게 있잖아 그게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걸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고 어 포토샵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야 뭔가 사진이 있다 사진 편집한다 요런게 가까운 개념이고 네. 애프터 이펙트는 만들어내는 데좀더 유리해 영상을 만들어낸다 뭔가 캐릭터가 나서 움직일 거야 뭐 아니면 효과를 줄 거야 라는 게좀더 어려운 영상 편집 아니야 효과 프로그램이에요 네. 편집하고 좀틀려 편집은 촬영된 걸 잘라붙이기 하는 게 편집의 개념이잖아 네. 근데 얘는 그런 걸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특수 효과를 집어넣겠다 막뭐 파티클 효과를 넣겠다 뭐 이런 거할때 많이 쓰는 도구지 그래서 이 에펙이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다루다 보면 네. 에펙까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긴 하거든요. 영상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기니까.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움직이는 포토샵 느낌. 예를 들어서 요러, 요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동작을. 네. 그러면 포토샵으로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잖아. 네. 밑에는 안 움직이지. 그러면 밑에 거 그리고 위에 것도 따로 만들어. 레이어가 두 개야. 밑에 레이어 위에 레이어 겠지 위에 레이어를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네. 움직이면 구동축이 여기 지 중심축이 네. 로테이션을 하잖아 네. 이런 값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지켜 수치가 어 그러니까 음. 밑에 있는 레이어는 가만히 있고 네. 위에 있는 레이어에 요 놈이 있겠지 그지 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놈의 회전 중심점을 여기를 두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0도 네.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면 90도 음. 180도잖아 네. 이 수치를 넣어버려 이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1초를 주겠다 그러면 1초동안에 지가 각도를 계산해서 내려가게끔 만들어 그거를 빠르게 움직였다가 내려갈 때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뭐 이런 가감속도 가능해 계산식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그 키를 찍어가면서 애니메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요런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이거는 니네 하는 거 봐가면서 어,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할게 아크로베스 뭔지 알지? 문서 아 네. 이거 한글하고 똑같은 거야 네. 어, 근데 기반이 요런, 요런 툴들이 기반이 되는거지 프리미어 프로를 좀 쉽게 배운다 치면요 원래부터 쉬운 프로그램이라서 사전에 뭘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테크 트리를 만약에 탄다고 치면 포토샵이 기초가 돼야 돼 진짜 뭘 몰라도 레이어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어도비라는 프로그램들 전체적으로 글자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디자인을 하면 글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색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뭐 명암 보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했잖아 그런 기능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 네.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그 개념이 있으면 프리미어가 되게 쉬워 네. 프리미어 개념을 익히면 에펙으로 넘어갈 수 있어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알면 네. 요걸 할 수가 있거든 일러스트는 어? 일러스트는 알 필요 없어 음. 일러스트는 좀. 뭐 일러스트는 CI 그리거나 캐릭터 그리거나 네. 뭐 그런 거할 때는 좀 의미가 있는데 음. 영상을 할 때는 굳이 일러스트 몰라도 돼그 음.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 미디어 엔코더 있잖아. 네. 얘는 파딩 코드 같은 프로그램이거든. 네. 근데 얘는 프리미어를 깔면 자동으로 덩달아 깔려. 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렌더링을 딱 거치면 네. 미디어 엔코더가 빵 떠. 네. 거기서 막 이렇게 렌더링 거는 도구지 여기 오디션이라고 있잖아. 사운드 쪽, 네. 미싱하는 거, 뭐 그런 음을 다루는 부,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 작사, 작곡 이런 거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니야. 음악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오디션이라는 건데 요거의 일부 기능이 프리미어에 있어. 프리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나왔거든 예,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이 좀 있게 만들어져 있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설치를 하잖아 지금 너는 네. 설치가 되있지만 네. 여기서 무료 체험판 시작이라고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르라고 나오거든 한번 네. 이게 한 달에 24,000원 돈을 내고 계속 써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무료로 체험하기를 딱 누른다 하더라도 바로 무료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카드를 넣으라고 해요 여기다 카드넘고 그래서 일주일을 탁 지나잖아요 그럼 얄짤 없이 바로 결제해버려요. 어, <웃음> 얄짤은 뭘취사해 정상적인 거지. <웃음> <말은 해주면 웃음> 네. 그래서 어, 물론 이메일 같은 걸로 오지. 요 플랜을 내가 뭘할 거다라는 거를 설정을 하면 한 방에 돈을 다낼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낼 거냐 뭐 이런 걸 고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게 근데이 일주일이 끝나기 전에 안쓸 거라는 걸 확인만 시키면 돈안 나가. 음. 그래서 어.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가 학생 할인이 있어 학교에서 받은 이메일 가지고 내가 학생인지 아닌지를 인증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인증을 받으면 1년간만 한 달에 만원으로 쓸수 있어요 1년간만 자, 그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프리미어에 대한 설치는 앞에 영상 재생 목록 보면 요거 있을 거야 윤들진당의 유튜브 크리에이트 가이드 2권 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이거는 쌤이 만든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에 영상 브록들 이에요. 그 영상 브록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프리미어 프로 2018 설치법 이라는 내가 영상을 하나 넣어놨구요 요거를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회원가입만 돼 있는 상태면 다운로드 설치가 바로 됐는데 지금은 바로 카드를 물어봐 돈에 어, 어. <웃음> <돈이> 미쳤다. <웃음> 자 그러면 지금 한 35분 찍었으니까 그럼 쉬었다 가자